운행 중 갓길 정차 후 맨손으로 타이어 점검 중 타이어가 터져 사망한 경우 교통상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무지법2016 가단 205-79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교통상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면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는 보험기간 중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갓길에서 약 4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은 상태로 비상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25톤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사이에 파손된 타이어 위에 얼굴을 기댄 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수의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머리와 목 부위에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자신의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바퀴 부분에 이상이 발견되어 정차 후 바퀴를 점검하던 중 파손된 타이어의 파편에 머리와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로서 운전자인 망인이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접촉 등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은 위 약관주항에서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입니다. 쟁점,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가, 원고의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자의 원고는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의 안내사항 확인 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상품설명서에는 자동차의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상담원관의 녹취록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안내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데 대하여 이릉증명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면책조항의 효력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쟁점 나이 사건 사고가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화물 차량을 점검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면책조항 한정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약관해석은 신의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이리적으로 여전히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작성자 분리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약관에서는 운전과 운행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운전과 운행의 개념이 필요할 경우 운전 또는 운행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면책조항에는 운전이나 운행이라는 문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운전이나 운행의 개념이 위면책조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문구나 인용조항이 없는 점, 또한 위면책조항에는 장비를 사용한 점검에 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위면책조항은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작업 등의 작업에는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보험사고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인 점, 위의 면책조항을 평균적 고객이 이해 가능성 기준으로 보더라도 운행 중이 아닌 자동차를 점검하는 경우에 한정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점검에 한정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피보험자가 정차 직후 타이어를 살피다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외상을 입고 점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4시간 뒤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뿐 이는 운행 중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장비 없이 차량을 점검하는 것도 이른바 점검에 해당하므로 면책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른 사례 내용은 담고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